오늘 오늘 나나 혼자 다 하네. 자 <웃음> 아주 좋습니다. 아말 많이 <웃음> 해주잖아요. 아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웃음> 그 어, 저번에 어, 바른 NLP라 그래서 그 바른 어. 형태소 분석기 했었고 이제 한국 언론지능재단에서 이제 열를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른 형태소 분석기고 분석기도 한국 언론지능재단의 펀딩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카인즈라는 그 플랫폼 아시죠, 다들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비카인즈라고 서 비카인즈라고 하는 건 한국 언론지능재단에서 만든 어, 기사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내가 원하는 거 s l 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음. 그래서 왜 이렇게 느리니 오늘? 네, 하여튼 비카인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각종 유, 뭐 많은 신문들 아이고, 멈췄네. 넣 페이지 나가기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 런 칭찬하고 있었는데, 빅카인... 이러면. 칭찬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웃음> 어, 네. 갑자기 왜 느려졌지. 네. 하여튼, 그, 그런데, 비카인즈라는 곳이 있고, 이제, 비카인즈가 일종의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 한국언론지능지단에서 미는 비카인즈고, 거기서 이제, 그, 바른 형태도 분석기를 이제 좀더 발전시킨 모델을 이제 가져왔어요. 형태도 분석기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비카인즈 랩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카인즈 랩이고, 이제 언론재단이 진행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신문 데이터 한국, 한국어로 한국된 신문 데이터를 가지고 말뭉치를 가지고 이제 학습한 거죠. 그래서 총 5개의 모델 그중에 우리는 이 바르는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위에 4개의 모델을 제가 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PI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 CLS라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준말인데 어, 뉴스 분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뉴스는 이게 문화 뉴스인지, 뭐,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인지 정치인지 이런 분류 값들이 있잖아요. 그, 그, 언론사들이 제공을 하는. 그래서 신문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이뉴스의 텍스트를, 어떤 텍스트를 넣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텍스트를 넣으면 그 텍스트가 문화에 관련한 건지, 정치인지, 뭐, 대분류를 통해서 하나로 분류해 주고요. 기사 소분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자세히 들어가서 문화 아래 출판인지, 뭐 이게 예를 들면 문화 아래 뭐 예를 들면 다른 뭐가 있을까요? 문화에 뭐 음악인지 뭐 이런 것까지 더 소분류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그 지역 분류 같은 것도 있어요. 이 기사가 뭐 주로 제주도에 관련한 기사인지 있으면 여기 제주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벨링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지도학습 중에 이런 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이 이것도 버, 버트 기반 모델이고요. 버트를 활용해서 이 뉴스 기사 분류를 해내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정확히 분류가 어떻게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로 기억을 하고요. 자두 번째 태스크는 이것도 버트 모델인데 NER이에요. Name Entity Recognition, 개체명 인식이라는 겁니다. 개체명 인식은 형태로 분석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웃음>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을 넣었을 때 어~ 개 어떤 그문 그~ 어~ 개체라는 것은 형 이게 문법 단위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더 이렇게 격상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자동 어~ 자동차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단어는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라벨이 또 따로 붙습니다 트랜스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직위나 직책 같은 경우 부장 판사 이런 단어도 인식이 되죠. 그래서 뭐 장소나 시간 사건 이런 것들이 개체명 인식의 주요한 라벨 그 태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뭐 청일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벤트 사건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개체명 인 한국어 개체명 인식을 이것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인, 그 학습을 해서 개체명 인식을 또 하고 있고요. 어뭐 예를 들면 손흥민은 키가 180 몇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180 몇도 뭐, 키의 단위, 뭐, 어떤 계량의 단위, 이런 식으로 또 인식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웃음> summarization, 자동 요약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떤 기사를 통으로 한 몇십 문장의 기사가 있을 때그 중에 제일 중요한, 어, 문장이나 단어를 넣어가지고 기사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긴 문장이 있을 때세 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의 문장. 요약을 해서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는 이것도 기능입니다. 여기 어, 이것도 API를 활용해서 서머리, 서머라이즈를 자동으로 기사 요약을 해준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키 버트라는 건데 키워드를 자동으로 또 뽑아줍니다. 어 이거는 빈도수 기반이 아니라 버트 내에서 임베딩 공간 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 다섯 개를 뽑아라. 라는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이제, 통 문장을 넣었을 때, 여기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 택시, 그래서 자동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형태 분석기는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그거고요. 다른 그 형태 분석기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 <웃음> 만약에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이 그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된다면, 이 한국어 뉴스 기사에 최적화된 모델인 거죠, 사실은. 학습 데이터가 딱 뉴스 기사였으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저 궁금한 게두 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살짝 네. 봤는데 API 키가 따로 없네요 코드에. 응 어. 샘플 코드여서 그런가? 어, 혹시 실제로 네. 써보셨나요? API 키 필요 없나요? 이거? 와, 와. 음. API 시간이 없어서 써보질 못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비카인 소식... 어. 비카인즈 랩은 제가 여기에서 올려준 다양한 버트 모델을 많이 써봤는데, 이번에 새로온 거는 음. 써보지 못했네요. 네네네. 버트 모델은 공개된 지한 2년? 다 돼가지 않나요? 네, K, 어, 맞아요. 여기 보면. KPF 이게... 버트. KPF 버트가 있을 거예요. 어. 네, 맞아요. 이것도 한. 맞네요. 네,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 그래, 2021년 말에. 말에. 네, 네. 어. 이거는 제가 써봤는데. 전안 어. 써봤는데. <웃음> 아, 네, 랩, 여기 안 들어가지네, 오늘. 죄송합니다. 비타인즈, 지 지금 <웃음> 왜안 돼? <웃음> 다음 시간에 이거 a p i 필요한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터진 거 아니야? <웃음> 네. 지금 공개된 지 5일째인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이 서문 돌아가고, 코드 짜가지고 이거 왕충 돌린다고. 설마 같은 아, 서버에아 우리가, 우리가 이걸 알려 줘서 터진 거다. 아니, 이제 우리 이제 하는데 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게 아. 돼서 터진 게아니요 근데 설마 같은 근데 서버 안 API가 네, 터진 거 같아요, 지금. API 자체가. 근데 API만 터진 게 아니고 랩그 비카인더 랩 자체가 터진 거 같은데. 랩점 네, 비카인즈 점5 k야. 요것도 아예 안 들어가요. 네, 안들어가지 아까 비카인즈도 좀 이상했고. 어. 안 들어가지. 지금, 이거, 왠지, 조만간 키가 등록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그러네. API이면 당연히 키가 있을 텐데. 당연히까지는 아니고, 사용량이 적으면 상관없을 텐데, 이거 사용량 많기 딱 좋은 건데, 지금 상태 보니까. 어. 그래서. 네, 그거 사이트 없는... 계속 접속이 안 되네요. 음. <웃음> 그게 없는 게 신기하고, 두 번째는, 이게 기본 데이터가 해보셨다니까, 이게 결국은 벌트 기반으로 학습한 거잖아요. 그 음. 의미는 벌트에서 원래, 어, 있던 데이터가 많이 영향을 줄 텐데, 비카인즈가 이제는 고신문도 처리하잖아요. 얘네 아카이브에. 네. 비카인즈 고신문 아카이브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그 KPF 벌트에는 근대 쪽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어, 아닐 겁니다. 제가 여기, 아쉽게도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잠시만요. 여기 개발자 분이, 아, 여기 있네요. 개발자 분이 올린 점수가 있는데 아마 그한뭐 90년대 이후에 되게 현대적인 음. 그, 것만 아마. 그, 근데, 근데 신문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여기, 여기 설명서를 어디다, 아, 여기. 네. 보정 뭐. 네. 왜 이렇게 숨겨놓으셨대? 이거, 뭐가 버튼데? 어, 33쪽에, 네. 뭐야? 내려 가야 돼. 아, 프리뷰구나, 내용. 프리뷰. 내가 네, 이거 프리뷰라고. 제가저장을 네. 네. 해볼게요. 공동 연구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건 알겠네요. 네. <웃음> 홀더가 아, 들어가 있어서. 오, 이모네. 사생활이 어. 없습니다. 이거 뭐, 벌트. 벌트 어, 기본적인 거. 오, 설명 되게 쉽게 해놓은 건데? 아, 아이 자료는 뭐, 굉장히 좋았을 어요것같는데 자, 여기에 원번 시대 걸로 했는지 번1는지번 1번 1번 1번 1번 는번 1번 네번 1번 1번 어번1 현대 썼겠죠,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 네. 1번 1번 는번 1번 1번 1번 1번 1번 는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 나번 1번 1 네, 아, 키이만을 응. 믿어야 해 언제쯤 해주신답니까? 아, 그건 모르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